오늘은 시장 조사를 하기 위해서 방산시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 소감이 어떤 오늘의 목표가 뭐고? 잡은다.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방산시장까지 가보겠습니다 <목소리> 혹시 우리 고건 오늘도 줄을 서 있네 요가 오늘 뭐 평일이라 그런가 비가 와서 그런가 사람이 별로 없나 여기에 광장 시장만 있는 게 아니라 중부 시장하고 뭐 이것저것 시장이 엄청 많아요. 맞다 방산 종합시장 여기네. 음. 그쪽에 있는 디자인이 좀 다르고 보시면 돼요. 반려견 정더 사이즈면. 종이가 나무가. 뭐 음, 여러 개 세트 포장 나갈 때 여러 분들에뭐 여섯 개 이렇게 나아서 나가면 괜찮을 것 같은데. 여섯 개 들어가기 좀안 작나? 조금 더 커야 될것 같아. 어. 생수 500ml짜리가 하나0 0 m 그럼 도대체 물값이 얼마라는 거에요? 사실 지금 나는 굉장히 컨디션이 좋은 상태인데 땀을 많이 흘리면 힘들어 보이는 효과가 있다 는뭐 하는 작업이고? 용기 소독 잘 되고 있나? 아좀탔다잘안 되고 있는 거 아이가 그러면 이번에는 음, 어차피 미생물 테스트만 갈 거니까 이런 게 시행착오 아니겠나? 이전에 아. 가게에서 하던 거랑 상당히 차이가 나는구만 아직 마늘 냄새가 덜 빠졌다 좀... 많이 단것 같은데? 좀 되겠는데? 너무 배가 부각되는데 니 배... 야, 근데 이거 그게 있어야겠다 네. 전기코드가 110... 그, 그게 아니네 자 이렇게 튜브식으로 어, 완성을 했습니다 멸균기 이걸로 안에 이제 멸균을 해서 해야 된다 이게 뜨거워서 못뜰 뭐 수도 있으니까 물도 빼야 되고 하니까 일단 테스트는 화장실에서 하고 요 물이 잘 나오는 것도 확인해 봐야 된다 됐다 아 언제 나온다? 음. 물이 쫄쫄쫄쫄 <웃음> 나온다. 막 우리 수도꼭지 그래 물이 안 나오네. 딱 중간쯤에 되는 게 이렇게 혹시 모르니까. 이렇게 각각 안 겹치게 넣으면 되는 거야? 이거 약간, 이거 지금 되게 중요한 시점이다. 왜? 네? 꼭장 꼭장많안 풀어질 꼭장거 같아요. 여기 또껌 날라가면 뭐 큰일 나는 거다. 엄청 복잡하게 되는 거 아이가? 엄청 음, 고 나중에 알안 풀리는 거 아이가? 응. <웃음> 그때 생각하자고 어, 안 보인다 이게 시간니 몰라 어, 위에 여기가 잘못됐어 어디 압력이 안 된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압력 그럼 여기에 좀 있으면 압력이 올라가야 되는 거네? 어어 어우 음. 어, 눈 매워 어나눈 매워 좀... 이게 인터넷 찾아보니까 수제가 응. 200g에 15,000원에서 25,000원 사이에 가격이 응. 현우성되어 있더구만? 응. 어, 비싸다 조 이 정도면 한 4kg 끄니까 최소 35만원은 되겠네, 30만원. 다리 털 안들어가게 조심해야된다 <웃음> 어차피 파는것도 아니고 친구들이 응. 먹는다 뭐 어때? 야, 친구 응. 진짜 어리석은 친구들은 그런 내용을 모르시나이게 노고에 대해서 <웃음> 엄마 라면 끓이듯이 하나 뚝딱뚝딱하면 나오는지 알지요? 받아라 물을 빼고 과연, 과연, 과연 어떻게 됐을까 터진 거 없나? 터진 거 없나? 터진 거 없나? 어, 근데 아, 열기가 스팀이 장난 아니다. 나겁나 아. 잘안 나오는 건 아니겠지? 잘안 나올 수도 있다. 이게 마함이좀 제대로 안 됐네. 어. 안, 안 되면 여기 그냥 잘라야 돼. 이거 원래 여기 조스토에 아, 여기가 안이었기 때문에. 그러면? 안 그래도 이 아픈 데 이렇게 하지 먹으니까. 어. 더 먹을래? <웃음> 아니 이거 살살 녹는다 진짜. 이게 좀 <웃음> 문제가 있는데. 안 나오지? 어. 껀더기가 더좀 크다. 그래. 아직. 이, 여기가 아니어서더 먹는 건있겠 이거는 어, 좀만 한한 아. 번만 틀면 좀잘 나온데? 아, 어떤데? 맛이 많이 변질됐나? 멸리게 하고? 음, 괜찮은데. 아. 근데 좀 기름 맛이 좀더 많이 나는 것 같다. 뭐가? 그건 네가 앞에 기름 많이 짜서 그렇지. 맞 맛... 저거랑 이거랑 많이 다른지. 나... 음, 좀 변하긴 했다 근데. 음. 어, 명균, 명균 되는 게 지금 이거밖에 없어서 이거 쓴 거다 이거. 또 짜서. 한번 맛이 덩어리가 있으면은. 야, 이거 짜는 게 너무 힘들다 짜는 게 어쩔 수 없어 맞아 지금 이한개 들어갈래?